허약체질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체질개선, 체질개선 다이어트 체질을 바꾸는 식이요법을 하는 거예요 그데 우리 다이어트 자꾸 말하니까좀 그렇고, 식이요법이라고 씁시다 다 일반 사람들은 또 혼돈되기 때문에 자, 두 번째는 이제는 어떻게 해? 비만 식이요법 에? 비만 식이요법에 하면 좀 곤란하고 비만 관리다이 비만 관리 식이요법 자 비만 관리 식이요법에는 우리는 크게 우리는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살 빼기 다이어트 체중 감량이지 이거는 그 다음에 우리는 체형 관리 다이어트 체형 관리는 우리는 몸매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식이요법에는 우리는 비만 관리 식이요법에는 우리는 어떻게 살 살을 전문적으로 빼기 위한 다이어트와 그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사람이 몸무게그 비만한 그 장기의 그 흐름에 의해서 항상 한쪽이 비만해지는 거 누구말따는 엉덩이가 커진다든지, 배가 이렇게 놓은다든지, 어깨가 벌어진다든지, 가슴팍이 이렇게 된다든지, 이렇게 처음부 다르다는 거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을 하기 위한 다이어트. 세 번째는, 자, 이쪽에 비만이 조금 오게 되면 질병이 유발돼다 살을 빼는 것이 아니라, 질병 예방을 위한 다이어트. 질병 예방.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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스피스 다이어트라는 것이 우리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이 뭐장 세척한다, 뭐 하는 게 있지. 나중에 그뭐 얼마나 흡인지 내가 이야기를 해줄게. 이론적으로. 그래서 앞으로 이 시스템들이 얼마나 대단한 위력을 발휘할 것인가를 여러분들에게. 하지 우리는 막 건강 식품, 다이어트 식품 여기서 전다 함께 얽혀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하고 얘는 완벽한 논리다. 물 많이 먹는다. 물 많이 먹으라 했지? 물도 적당하게 먹어야 되는 거야. 아무나 시도 때도 없이 먹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뭐밥 먹을 때는 물 먹지 마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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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장기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 장. 응? 장도 뭐? 소장. 자, 우리는 모든 장기와 다 그려 그래 있지만은 우리는 다이어트와 가장 밀접한 것은 우리는 위다, 그지? 첫 번째는. 자, 두 번째는 우리는 소장이라는 거다. 이것이 가장 결정적인 거야. 대장은 주로 물을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그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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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위와 소장을 면밀히 청검 해봐야 돼.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는 지키지 않으면 건강을 대대해친다는 것이다. 아까는 우리 상생상극의 논리에서 어떤 음식을 먹으라는 것은 다음 차원 문제고, 우리가 위의 특성을 우리는 한번 보자. 위의 특성. 위에는, 위라는 것이, 여러분들은 위에는 무엇이 나오겠나? 위산이 나오는거죠, 그렇지 응. 위산은 위산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위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 있겠나? 주머니 주문. 주머니도 되어있지만, 어떻게든 산에 엄청나게 강하게 만들어져 있는거야 자, 여러분들이 우리 화학적으로 보게 게되 되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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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우리는, 한번자 산의 구조는 어떻게? 이 산, 산의 구조식이 있다, 학적으로. 산은 어떻게 생겼나? 피 아, 말고, 산의 구조. 이렇게돼 있다, 산에. 맞나? 성도. 아, 정말로 이게 이게 산의 구조고 알코올의 구조는 어떻게 이게 다이가 에틸기가 붙으면 에틸알코올 메틸기가 붙으면 메틸알코올 프로필이 붙으면 프로필알코올 알코올 되는 거야. 그럼 우리는 술 무술은 뭐 뭐, 뭐로 돼 있노? 아, 정말로 이거 있으면 해야 되겠나? 이렇게 돼 있다. 이거. 요것이 우리는 알코올이야 알콜. 알코올. 소주 소주. 그러면 요것이 산이다, 이 말이야. 그제? 요것이 산이잖아.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하고 붙이 뿜으면 어떡해? 뭐가 되겠노? <웃음> <웃음> 참, 있어요. <웃음> 참, 있어요. <웃음> 자, 이건 나중에 합치게 보면, 우리가 CHO라는, 이거, 알데히드가 많이 생기게 되는 거야. 이알데히드가 많이 생기고. 그러면 우리는 위는 어떻게? 위산이에요. 아무튼, 쇠도 녹인다는 게 위산이다. 그렇지? 도 녹인다는 게 위산이기 때문에 산이 굉장히 많이 녹는 거야. 그지? 그렇기 때문에 위는 어떻게? 해? 산에 아주 강하게 만들어져 있는 거야. 산에 강하다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되겠노 알코올에는 음? 강하게 나약하겠나? 물에 강하겠나 안 되겠나? 물이, 물이 약하겠지. 그렇지 산에 광합이 되어 있으니까 물에도 약할 거 아니야. 그러면 물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겠노? 위가 안 좋은 사람은 물을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위 약한, 위가 약한데 물을 자꾸 먹으면 어떻게 되겠노? 안 되겠지. 그러면 밥은 따로 물하는 거, 그거는 논리에 아주까지 안 맞아. 내가 조금 이 설명해 드리겠지만. 산에 강하게 돼 있다고 만들어졌으면, 물을 자꾸 먹으면, 어떻게 해. 이, 퉁퉁 불을 하게 위가. 그러면 위가 빵꾸 나는 거야. 그래, 알콜 말고막 빵꾸 나는 거야. 소주 안에 전부다 70%, 15% 할사람 전부다 물이잖아. 물을 으면위 빵꾸 나는 거야, 위가. 빵꾸 나는 거. 그치? 그치? 그래서 위에 안 좋은 사람은, 뭘 물을 서 빙초산을 먹으라 했잖아. 식초를 먹으라 했잖아, 식초. 완전 그러면 위는, 위는 식초인데 굉장히 강하다는 거다. 산이기 때문에. 산에 강하다는 거다, 강하다는 거. 위산이 강해도 먹어도 괜찮다니까. 너무 많이 먹으면 겠지만 그거는 산이 작기놓는 사람인데는 산을 좀 묻어도 되고, 위산 가다가 되는 사람은 산을 모으면 안 되지, 또 위산 가다인데 자꾸 모으면 안 되지. 그런데 위산 가다에 그것을 희석하기 위해서 물을 자꾸 먹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걸 논리를 펴야 돼 자. 자, 우리가 막 위가 이렇게 있다 치자. 이. 자 여기에 위산이 많다 이렇게 되는 거야. 위산이 내 몸에 미리 만들어 놓지 않고 무조건 물로서 해결하는 방법은 안 되는 거요 자, 예를 들어 보자. 요 위산이 많은데, 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위가 따갖고, 이래갖고, 위가 서, 서리고 한다고 했었잖아. 그지? 그러면 물물 하자, 물. 물, 한 번만 물 묶으면 안 되겠지. 물을 묶으면 되는데, 위산인데 몸을 만들기 전에 물로갖고 희석을 하는 거야, 희석. 그러면 지금 순간적으로는 조금 편하겠지. 근데 집 몸은 어떨까? 망하는 게 아니고 위, 자기 몸은 위산이 이렇게 이 농도가 딱 유지가 돼 갖고 만들어내는데 물을 자꾸 못 보면 어떻게? 위산을 자꾸 분비하는 거야 이건. 그러면 자꾸 악화시키는 거야. 악화시키는 거. 야 손을 자꾸 악화시키는 거예요. 그럼 식초 안에는 물이 많이 있지, 그지? 그럼 이것이 딱딱하다. 녹음 말잖아. 이런 물정이 예, 물이 요만큼 있는 게 적절한데, 물이 좀 모자라. 살이 마아라고 물이 모자라면 식초를 먹는 거야. 그 식초 안에는 물이 대부분이 있습니까 뭔지 알겠지? 근데 그런 걸안 가져준다, 이 말이야. 그냥 무조건 뭐. 그냥 우리가 밥 따로, 물 따로? 자, 그러면 밥. 이 사람들의 놀기는 생각해보자. 이사 사람, 사람은 이 기계가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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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국 따로, 물 따로,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떡하? 밥은 없는데, 물만 따로 먹으면 뭐잖아. 자, 이러면, 우리가 30분 뒤에, 10분 뒤에 물 물을, 이렇게. 자, 이기 가가지고 지금 열심히 소화시키려고 하는데, 이제. 농도가 어느 정도에 소화를 잘 시니까, 요 그게 물을 확, 확 먹으면 응? 안한 사람이 물로 게 되면, 거기 지금 물이 되겠나? 요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해? 채소라든지, 이게서는, 우리가, 그뭐 야채를 갈아버리면 뭐가 되지? 밑삭이 이겨놓고맹갈아뿌만 응? 네? 우리 야채 말물 하잖아 그러면 전부 다물대쁘잖아뭐 갈아뿌면 전부 다 물이래 이 말이야. 갈아뿌면 물이잖아. 지금은 야채일 뿐이지만, 야채잎, 배추잎이고 뭐 나물이고 뭐 했잖아. 이거 싹 갈아봐, 전부 다 물이잖아. 물안넣고도싹 갈아뿌면 물대쁘잖아 그러면 그냥 상추를 먹었다 손치다. 우리는 고체 덩어리 상추를 먹었다 손치더라도 이 안에 들어가는 그 순간이 전부 물이라. 그러면 물 따로 밥 따로 물필요성이 없는 거야. 물밥 따르고 뭐 필요하냐. 자기 몸에 산이 많이 분비되는 사람은 산이 분비되지 않도록 몸을 만드는 것이 이 위를 지키는 거야. 맞겠지. 위산 가도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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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들어올 때는 니가 꼭 소화를 시키는데 조금 굶다 보면 위산가득갖고 심을 털어, 뭐 이런 게다오는 거지. 그래서 양은 우리는 어떻게? 지금 먹는 거에, 지금 말해서 5분지 입만 먹어도 우리는 충분하게 살아요. 아주 건강하게 산다니.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거, 우리가 어떤 음식을, 어떤 장기에 기운을 부과하는가 이것을 우리는 해야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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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에는 항상 쓸모없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대장에서는 뭘 흡수한대? 물을 주로 흡수하게 돼. 물. 대장에서는 물을 많이 흡수하게 되지만, 그러면 영양분은 어디서 흡수하겠다? 소장에서 흡수한대. 자,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것. 자, 여러분들은 이제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 양을 무조건 줄이라. 지금 있는 것에 절반만 먹어라. 다이어트를 하려고 한다면, 지급량의 절반 이하도 줄이라. 그래도 절대로 건강에 해치지 않고, 영양분은 충분한 양이 많다. 특히, 니네 같은 경우에는 3분 1만 먹어도 된다. 우리 저먹으 너도 밥만 먹으면 된다. 먹는 거 절대 욕심치지 마. 알겠지? 절대 욕심치지 마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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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그거 참막이게 가고 나면 이거 관찰력이 하나도 없어 그걸 보면 여러분들이 곱창 담나 곱창 먹기만 먹지 아, 곱창을 보게 되면 곱창에는 뭐 같은 것이 돼. 근데그 기름이 별로 좋지 않은 기름이다 그제 근데 맛은 있다 그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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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을 덮어버렸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것이 있다가 이것서 전부 흡수할것 같아 그러면 융토를 보게 되게 되면 이렇게 융토이 있다면 여기서 받아들이는 거 여기서 받아들이는 거 여기서 받아들이는 거 여기서 받아들이는 거 여기서 받아들이는 거 여기서 받아들이는 거이세의 성분들이 전부 다 다르게 받아들인다는 거니 다르게 받아들인다는 거 한 군데서 전부 다 이렇게 쭉, 뭐, 바이한빨빨바것 같이 이렇게 쭉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누구말단 여기서 비타민을 받아들이면, 여기는 단백질을 받아들이고, 여기는 지방 받아들이고, 여기는 뭐, 미네랄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이게 지 그런데 이게 전부 다 코팅을 해갖고, 이렇게 그 코팅을 해놨으니까, 어떻게 남아있는 것은 뭘까? 여기서 조금 구멍 나가 있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는데, 전부 코팅이 했는데 콘크리트 해놨는데. 그러면 얼굴이 반질반질하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 요, 조금 남아있는 사람들이에요. 만큼 해갖고, 요, 요만큼 있는 사람이고, 새콤해갖고, 이거 푸시푸시 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게, 이 소장이, 이모를융투을처음부 막아난 거야, 기름으로. 이것이 이름이 뭐까요이 기름들이. 예? 응? 내장지방도 되지만은, 이것이 나중에 보면, 이것이 우리가 숙변 제거할 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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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에 물 갖고 세척을 하면 닦이잖아안 닦이지. 자, 우리가 저번에 우리 일주일 동안 탄그 돼지 그 냉장 불난데 있잖아. 돼지고기를 그 냉장 창고에 일하는데 그냥불 나갖고 처음에 물 갖고 막 뿌리끼리 막 난리 나쁘잖아요, 그제. 먼저 그러면 기름에는 물 갖고 아무리 세척을 해봐야 이 소용없는 거야. 래서 여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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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한테 여기서 흡수하는데 네. 이 코팅해 놓으면 철분을 흡수 못하잖아 네. 아수럴거 그 아니고 네. 이 코팅은 뭐 흡수를 못하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비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주사를 맞아야 되냐 피에 그거는 갖다 집어 이어야 되는 거야 흡수를 못하니까 집에 있는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주사액으로 갖다 우리 피해를 맞는 거야 이 병원에 가갖고 이게 강제적으로 하는 거야 근데 근본을 우리는 해결해야 되냐 그럼 이게 해결하는 방법은 뭘까 여러분들 병날갔다뭐 봐야 아무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물 갖고 아무리 세척해 봐라. 그거 이게 세척되나 안되지.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인데는 응? 돈 하나도 안 들고 여러분의 노력에 조금만 노력만 하면 여러분들은 완벽한 이걸 재개고 건강하게 얼굴도 반질반질이다. 이렇게 만들어 준다. 들을 거지요. 진짜 들을란가 모르겠다. 깨어려서 못할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이거 제거해 보자 자이 여러분들은 딱 실시하면 있죠 2, 3년만 되면 포가 딱 난다 그런데 그것도 안한다이 말이야 시키면 말. 정말 말안 들어요 에? 아니지 이거는 정말로 <웃음> <웃음> 여기에 이거만큼 우리가 기름이 꽉차 있어요. 선모는 이렇게 되고 이게 구물만 조금만 있으니까 요로 들어가는 것만 먹는 거야, 그렇지? 너무 줄못하잖아 그러면 이것을 이만큼 팩기 내야 돼 이거. 이? 그런데 이 기름 갖고 해도 안 되고 뭐도 안 된다 이 말이야. 이? 여기 누구 말잖아, 강장. 그럼 막 강장 1 0 백날 해봐야 그거 이 기름이 빠지나? 안 빠진다 이 말이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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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은 이게 없어 갖고 이거 소화를 못 시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이게고 이게고 이게고 했다가 그냥 새새양내 보내는 거야. 아니?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채식을 많이 해다는 것은 그 속에 셀룰로스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채식을 하게 되면 이것이 도움이 된다는 거야. 그런데 그거는 큰 도움에 셀룰로스 양이 많아야지. 뭐 우리 시금치에 조금 들어 있고 뭐이 나물에 조금 들어 있는 것 갖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아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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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오다가, 착착착착 편다 그치? 여기에 꽃이 있고, 솔잎 꽃이. 요것이 한 3cm나 4cm 정도 컸을 때, 요것이 요 부분을 딱 자르는 거야. 그러니까 요것이 그냥 요렇게 뭉쳐갖고, 요렇게 올라오다가, 요것이 쫙편다이 말이야. 그게 연두색이에요, 연두색. 그냥 녹색이 아니라, 요 때는 딱 연두색이라 꽃이 딱, 그솔잎 꽃이 딱 피고. 여기서 한요 정도 커. 없는 거 없으면 안 돼. 요것만큼만. 요것이 우리는 핵심적인 거야. 요것이 핵심적인 거야. 근데 기자는 게, 이게 뭐, 10% 그거, 저, 누구말따나 송편하는데 그거 갖다 놓는 소리, 그걸 백날 해봐야 안 되고, 어이, 그, 그 뭐만, 뭐 우리, 달라고이 그래서 부드러운 것을 딱 다가오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원래 연두색이에요, 연두색. 연두색을 여기서 그늘에서 싹 말려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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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한대 갖고 있지. 저거 뭐고 뭐 송편 하나 그 솔잎 그걸 막 따고 하면 안 된다. 뭐이 그거는 뭐건강상 별로 안좋지 말이야. 그니까 이거 솔잎이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붙어갖고 이래. 쫙 오물에다가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렇새 꽃이 피면서 이렇게 삭 벌어져. 응? 이거는 송진도 없어요. 기인데 무슨 송진이 와, 있나? 예. 솔순이. 아그 소순도 괜찮아. 그렇게 소순이 이렇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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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리를 왜 솔집을 가지고 이것을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티스폰으로 한 숟가락씩만 합니 계속 묻는 거야. 한 목에 말문 데 해결되는 게 아니라 왜 해결이 안 되는가를 내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루 이틀 먹어고한 숟가락 없더라?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야. 자, 자 여러분들이 시 테스트를 하면 돼. 자, 이런 자리에 응? 이게 이제 돼지기름 돼지기름 돼지기름 있지? 대리을를 하게 되면 돼지기름 2개 둘까 이가 돼지기름에 비게 만약에 좀 갖다 담가봐 그러면 돼지기름을 이렇게 응? 담그면 새 젓갈 갖고 이렇게 줘봐 새에 많이 올라붙나? 새에 잘안 마이 올라붙는가? 새 젓갈까 하면 그게 렇 그게 대나무 막대기 대나무가 뜨거 탁 줘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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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나무, 그, 국물 뺀거 말고, 우리는, 이건 소립 자체를 먹는 거야. 셀루로즈 자체를. 대나무를 갖다가, 그거 뭐, 알콜에 담가갖고 소주에 담가갖고그 대나무 차, 그거 마신다 알고, 대나무 통째로 개갖고 먹어야지. 그걸 파우더로 먹어야지, 파우더를. 네, 그렇게 파우더를 먹어야 된대, 파우더를. 삶은 거, 이런 거, 국물 먹으면 안 되고. 입술 자 네, 응. 아니, 그, 풀어지는 게 아니, 풀, 그게 풀어지는 게 아니고 여기에 들면 돼지기름이 이런 나무에 잘 붙는다는 것이다 그것, 그것만 설명하면 되는 거다 이게 풀린게 아니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음식을 먹어고 셀룰로즈는 우리가 인간이 분해를 못한다이 말이야 그러면 이 셀룰로즈는 그냥 내려가겠지 그냥 소화가 안 되니까 그러면 내려가면서 어떻게? 여기 있는 기름하고 합치질 갖고 있때 말이야 그러면 이 기름에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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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0.5mm 이렇게 막 늘어난다, 이 말이야. 양이. 아, 어, 두꺼워지고 양이 늘어난다. 대변 양이 늘어난다 이렇게. 이게. 이 치킨 내라 여기서 소장 길이가 엄매를 기준아로 하여. 빙생해갖이 엄청난데, 그래서 조금씩 한게 양이 엄청나게 불어나는 거야. 그러면서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이제 털어내는 거야. 그러면 이제 털어내다 보면 요만큼 털려 나가게 되면 여기는 양분이 많겠지. 이때는 먹으면 먹는 대로 우리가 필요한 걸 착착 받아들이는 거야, 그알지 그래, 이고구려 영양분은. 100년 무밥 소용없는 거야. 먹는 거, 그, 저, 엄마, 우리가 뭐이0 0 0칼로리 먹는데 오늘 운동을 갔다가 막몇 킬로를 뛰어야 된다. 그거 완전히 그거 웃기는 이야기다, 이 말이야. 그 그래, 해봐야 무어봐야 소화 안 된다, 이 말이야. 비타민 100년 무봐야 소화 되나? 안 된다, 이 말이야. 무봐야 좀더 갖다 버리지.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해? 우리는 어떻게, 해? 그냥 식물성 섬, 섬유소, 이것이 많이 있는 게 아니고, 셀룰소즈 성분이 많이 있는, 소화가 안 되는 거, 이 성분이 많이 있는 분말을 먹는 거야. 그래야 시스는. 네. 네. 아, 가는, 엑기스, 액기스는 아무 런 소용이 없는 거야. 아니, 그냥 묻어도 되고, 물고 묻어도 되고, 섞어 묻어도 되고, 그거는 양극관계 없지. 그러나, 그, 세룰로즈 자체를 모야지 그, 허, 누구 말하나, 솔입력갖고액기스 그거 묻는 거,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 돼. 그게는 소화될 수 있는 소문만 빠져놓기 때문에, 일부분만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다. 음. 아, 그 송진 그거 말고, 그 그냥 막 차, 그거 막 뭐, 뭐, 여러 가지 넣먹 말면 뭐, 고차프니까. 솔리만 먹어. 그렇게. 그러니까 대나무 잎도 새싹이 노는 파로색이잖 연두색. 자주 연두색을 먹는 거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벗겨내게 되게 되면 나중에 먹는 거, 빈유이라든지 특정 성분들이 소화를 못, 흡수를 못 해갖고 먹는 거. 우리는 먹기는 먹었는데, 소화를 못, 이거 흡수를 못 해갖고 먹는 게많다는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빈혈이라는 이런 게 생겨나게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돈 하나도 안 들잖아. 어? 좋은 날 가갖고, 산에 가갖고, 좋은 수 좀, 좀 먼데 가잉? 도시인지 가재 가야말고, 저 산소에 가면 소나무 입구 좀 단대 가갖고 누가 말할 사람도 없을 것이고, 그러면 좀 따갖고, 그늘에 다 말려. 그러면 숙색 비슷하게, 잉? 아주 연한 이 숙색으로 대나무 그, 리구멍이 해야지, 그런 식으로 벗긴데면말이 연두색이. 이렇게 딱 해갖고 이것을 싹 갈아갖고 아침, 저녁으로 티스푼 조그맣게. 너무 많이 먹지 말고 가닥에 다른 소화도 못시게 하면 아니고 그래서 먹는 거야. 그러면 이것을 먹게 되면 조금씩 조금씩 하는데 일주일만 딱 먹으면 나이가 느낀다, 이말이 양이, 대변 양이 훨씬 많아진다. 그래서 이것을 벗게 되는 거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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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장애 청소하는 거는 어떻게 청소해야 되겠어? 아, 셀룰로즈가 많은 음식을 갈아가지고 그냥 셀룰로즈 자체를 먹는 거예요 그걸 대고직 파는 셀룰로즈 그거 하옹 하공 약품 같은 들 마시지 말고. <웃음>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게 셀룰로즈가 이 분자량이 커야돼 그래서 나무를 가는 거야. 소나무라 분자량이 크기 때문에 같은 셀룰로즈 종류가 엄청나게 많으니까. 이. 그래서 그것을 묶고 조금씩 조금씩 기름을 훑어되는 거야. 기름을 조금 붙여놨으면 어떻게 내려가는 이 운동량이, 장의 운동량에 의해 갖고 억지로 밀어낸다, 이 말이야. 기름에 막상 붙었다 하더라도 써서 밀어낸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것이 조금 조금씩 넣으면서 그 양이. 그러면 이 기름 속에 얼마나 많은 것이 찌그러기가 끼어 있겠노니? 그런데 우리막 곱창 먹는거 그것도 별로 탐당적이다 그런데 우리 소곱창이라든지 그거 먹어. 그만 것 하니까 그런데 맛있다 이 말이야. 기름이 원래 맛 있잖아. 그런데 거기 쪽도 땡긴다 이 말이야. 그 그래서 먹는 거는 먹더라도 우리는 지킬 거 지켜야 되는 거야. 당연히겠지. 있 제가 돼지고기 기름을 이렇게 끓여서요. 대나물이이갈아 가지고 이 플라스틱으로 한번 이렇게 담궈보고, 네, 대나무로, <웃음> 뭐, 가는 걸로 담궈보고, 해가지고, 얼마나 뭉치나 네? 많이 뭉치면, 가는 거 갖다 드릴게요. <웃음> 그렇게. 아니, 안 풀려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이, 이 대나무, 대나무에는 이렇게 많이 묻는 거 보면, 그세로 성분이 굉장히 많을 거야. 아이? 그래서 우리는 대나무 입을 갖다 푸른 대나무에 새싹이 있잖아. <웃음> 어, 새싹 날때 그거 갖고 <웃음> 이렇쫙 해도 될 거야. 아이? 그러니 도심지에 문지마다먹는거 하지 말고 와야지. 네. 그러면 조금 시다 할게요.